저는내가리다 네, 안녕 통치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차를 구입하고 몇 년이 지나면 없었던 잡음, 잡소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부터는 플라스틱 떠는 소리가 나는데요 엔진 룸이나 또 차량 실내에 도어 트림이나 내장 트림 커버들의 안쪽에서 볼수 있는 차체와 플라스틱을 연결해 고정시켜주는 플라스틱으로 된 핀이 있습니다 고정핀 파스너, 패스너, 리테이너로 불리는 이름도 다양한데요 그냥 오늘은 패스너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썬팅을할때 시공하는 업체에서는 대부분 도어 트림을 탈거를 하고 시공을 하게 되고 또 자동차의 DIY를 즐겨하시는 분들은 내장재의 탈부착이 잦은데요. 이렇게 몇번 탈부착을 하다 보면 패스너가 파손되거나 헐거워지면서 조금씩 잡음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런 잡음은 운전하는 내내 신경이 쓰이고 운전에 집중하기가 힘들어지는데요. 그래서 이런 잡음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형 패스너가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교체를 하거나 이용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그 신형 패스너를 소개해드리고 또한 가지 오래된 패스너도 잡음을 방지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오늘도 동티 v 와 함께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동티뷰, 주행 중 실내에서 플라스틱 떨리는 소리가 날때 도어 트림 혹은 소리가 나는 곳에 내장재를 손으로 꾹 눌러보면 소리가 나질 않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플라스틱 패스너가 헐거워진 것이 원인인 경우가 많아 원칙적으로는 패스너는 공업사에서 수리를 하거나 해서 일단 탈거를 하게 되면 다시 조립을 할때 모두 교환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야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재사용을 하게 되니까 잡음이 생기는 원인이 되는 거지 여기 두 개의 패스너가 있는데 두 가지 모두 같은 용도의 패스너야 여기 이건 현재 대부분의 차에 사용되고 있는 패스너이고 여기 녹색의 패스너가 바로 변형이 되서 나온 신형 패스너야. 보는 것처럼 순정 부품으로 낮게 가격으로 220원인데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패스너는 보는 것처럼 전체가 플라스틱 재질로 돼 있는 반면에 신형 패스너의 경우는 여기 하단 부분이 탄성이 있는 고무재질로 바뀌어 제작돼 차이가 있는 걸볼 수가 있지. 여기 아크릴판에 구멍을 뚫어 놓았는데 두 가지 패스너를 구멍에 한번 끼워볼게. 우선 전체가 플라스틱으로 된 패스너는 고정은 되지만 잦은 탈부착이나 차체 진동으로 헐그워질 수 있고 보는 것처럼 흔들리면서 플라스틱끼리 부딪혀 잡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반면 개선형 패스너의 경우는 고정은 물론 탄성이 있는 고무 재질이 플라스틱과 단단하게 밀착이 되고 잡음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게 적어지게 되는 거지. 내 차도 블랙박스를 몇번 교환한다고 테일게이트 위쪽에 트림커버를 여러 번 분리를 해서인지 가끔 주행 중에 잡음이 났다 안 났다 신경 쓰이게 하는 현상이 생겼는데 그래서 분리를 해서 상태를 좀 보고 교환을 해야 할것 같아. 손으로 툭툭 두드려봐도 헐거워진 게 느껴지네. 어? 한개 빠져있네 그러고 보니까 사이즈가 작은 편인데 다섯 개나 끼우게 돼 있네 한쪽 방향으로 밀면 쉽게 빠지고 끼우기도 쉽게 돼 있어서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잡음이 있는 곳에 패스너를 교환해보면 좋을 것 같아 엔진룸에도 다른 모양의 패스너가 여러 개가 꼽혀있는데 열이 많이 나는 곳이고 또 진동 때문에 다른 곳의 패스너보다도 훨씬 빠르게 헐거워지고 잡음이 발생되기 쉬운 곳이지 꿀팁 한 가지를 알려줄게 패스너를 분리하고 다시 끼우게 될때 그냥 끼우지 말고 이런 흡음테이프를 작게 잘라서 구멍에 붙인 다음 흡음테이프에 구멍을 내주고 다시 끼우게 되면 훨씬 밀착이 잘 되고 플라스틱끼리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게 돼서 잡음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거야 별것 아니지만 잡음 방지에 효과가 있으니까 이용해보면 꽤 도움이 될수 있을 거야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운전 중차 안에서 생기는 작은 자분들은 운전하는 내내 신경이 쓰이고 예민해져 운전에 집중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교체를 하신다고 하는데요. 자분이 생길 만한 곳에 패스너 보강도 하시고 신형 패스너로 교체해보시면 훨씬 정숙한 운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때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